어, 너는 나는 실패자! 어, 어, 나 꼴등기 다 실패자기야 <웃음> 숨쉬기가 힘들어서 아파 아프다고 나는 실패자이래 필요없는 아이래 <웃음> 이겨면 버블럭스 <웃음>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드워즈 침대전쟁에 들어왔습니다 침대를 부시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근데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르게 아래 보면 은맵 곳곳에 럭키블럭이 숨겨져 있어요 럭키블럭 꼬셔가지고 템 얻을 수도 있고 와! 그리고 와우. 오늘은 개인전으로 진행할 겁니다 와우. 그래서 꼴등에게는 제일 먼저 죽은 사람에게는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으니까 와우. 기대하셔도 좋고요 얘들아 한번. 내 눈에 띄지 마 얘들아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꼴찌가 되도록 해자 그러면 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! 자! 어찌고, 뿅 드디어 매치가 시작되었군 <웃음> 나의 숨겨놓은 배드워즈 실력을 공개할 때가 된건가? 숨겨왔던 나의, 나의 예. 수줍은 배드워즈 실력 모두 자 철개를 구입해서 일단 이 침대를 지키는 게임인건 아시죠? 네.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침대를지키는 게임이니까 잘해보세요 야 럭키블럭에서 뭐가 나올까 기대가 된다 오 이거 뭐야 우와, 벌써 죽은 사람이 있다?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이 있다? 에이 설마 누가 죽었어 오케이 일단은 많이 많이 이건 뭐지? 김리아 왜, 왜, 왜? 무슨 일이야? 넌 죽었다! 어? 아무래도 김리아가 그, 김리아걸 훔친 것 같죠? 김리아 야, 나 블록 없다고! <웃음> 훔쳤다, 훔쳤다. 철 훔쳤나보다. 나이스. 이겨봇! 이검은... 일로와, 짜식이야! 네. 어? 야! <웃음> <웃음> 어! 와! 핑크 진짜 잘해! 모든 마을 핑크블럭이 <웃음> 이어져있어! 와 핑크 누군데? <웃음> 어? 댕댕이! 응? 음? 댕댕이가 그렇게 날렵하게 하고 있다고? 이제 슬슬 끝낼 때가 됐지? 누군가 꺼를? 그치?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, 닉대야. 어어! <웃음> 어. 나만 아니... 으에 너 뭐야! <웃음> 아, 아 이러지마! 내가 중실한 개가 될게! 이러지마! 아 <웃음> <웃음> 어나 뭐야? 무슨 아이템을 쓴거 같지? 이러지마!!! 여매아 이러지마! 이러지마! 아이 이러 녀석이 템을.. 야 지켰네? 이 녀석 그냥 템만 맞으면 실력은 별거 없구만 <웃음> 늑대가 토발하고 있어 자식이 넌안 되겠다 안 되면 어쩔 건데 이 실력도 없는 게 너한테는 큰 벌을 줘야겠다 응 음, 어쩔건데 늑대집은 꼭 부수고 가야겠다 진짜 꼭 부숴야겠다 부숴보시지 다이아몬드까지 지고 갔네 고마워 서클 오 똑하나 아 이거 시프트 있었지 차막 깜빡하고 있었네 완전 어? 늑대야 집 부실게 어? 야 어, 늑대가 늑대 가 집이 야, 집을 비웠나보네 아아아아 늑대야 집 부실게 야 다들 우리집에 왜 오는거야? 아! 아! 아! 아! 왜이렇게 나만 공격해? 아 안돼 네. 야 철개 많이 가지고 있네 리아 안돼 네. 네. 오케이 진흙대 탈락 진흙대는 어떻게 자기 침대로 보호도 하나도 안해놨냐? 한 시간을 줘야지 양털로 막으면 되지 어? 그럼 늑대 꼴찌? 늑대 꼴찌 <목소리> 구독 우리 집은 아니, 안전할까? 우리, 하고 싶어. 우리 집은 안전할까? 업종이 된다? 누가 우리 집에 침입한 거 아님? 진짜? 내가 아까 리아를 보내놓긴 했어. 어? <웃음> 나도 모르던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음... 우와! 리아 집을 좀 에이! 부셔볼까? 어깨 부셨고. 부셔볼. 쓰레기야안돼리아야 리아 죽어야지.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네 집을. <목소리> 뚜껑 불는모양는데키키키키키키아키키 났네 키키키키키키키키까키키키까키키키 좋아요 아 우리 집 어디야 근데? 우리 집을 붙였겠어 내가 <웃음> 내가 부셔줄까 그럼? 어딘지 알건데 그럼 <웃음> <웃음> 파란색 지단이나네자까마기야 어? 미오한테 이걸 선물해주렴 어? 나? 뭐야 근데? 왜이렇게 딴딴해 이거? 이제 부셔지고 있는 거 아니겠지? 이거 뭐야? 어? 이건 뭐야? 재밌는 게 있다. 럭키 블록에 음! 럭키 블록에 맛있는 거 맛있나? 와어 야, 음, 뭐야? 이거... 나 가보시 왜 이래? 뭐야? 이거..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게 뭐야? 나한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 같은데, 얘들아. 어... 음. 이건 뭐지? 한번 던져볼까? 아... 음... 우와... 여미니까 아 저거 러... 뭐야? 아니 럭키블럭을 내가 부셨더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 있지? 아 누구랑 놀아주러 가지? 가볼까? 너탈락했어 여민아. 무슨 소리 하는 거야, 아까부터? 나 살아있지, 아직. 어? 여민이 침대가 없어졌어. 괜찮아. 안 죽으면 돼. 여민아, 네가 안 죽을 수 있을까? 나한테 온다면 널 가만히 두지 않겠어? 아, 깝비이 너, 너, 너, 니 너, 누군데? 노란색이야 혹시? <웃음> 야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나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야! 싸울래. 야, 우리 니가, 우리 껴... 우리 니가 우리 껴들면 <웃음> 어떻게, <어떡해>, 냉장아! <웃음> 우리들이 지금 첩전이야야 블랙코 아일 때못 죽이나봐. 오. 잠깐만, 근데 얘밖에 안 남은 거 아니야? 아, 미호는 침대가 있었구나. 나 침대 없어. 근데 어떻게 살아났어? 왜 우리 집 갈라 그래? 왜 우리 집 갈라 그래? 왜 우리 집 갈라 그래? 왜 우리 집 갈라 그래? 어, 우리 집 가서 뭐할라 있어? 우리 집 가, 지금이야. 하지만 나는 풍선이 있지. 나도 미국 거부수러 가야겠다. 내가 부수는 게더 빨라? 어, 미호 잘하는데 미호야 너 음... 무기 좀 사! 어, 무기 이야 미호야 침대 부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침대 부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내거 부수려면 100만 년 걸려? 헉. 미호야 무기를 사! 무기를 철무기를 사야 될거 아니야! 아 어, 도망가야 돼 러키블루 부셔봐부셔봐부셔봐 진짜 좋은 거 나와 지금 저, 어, 저 거대한 거 어. 그거 진짜 좋은 거 나온다? 어, 뭐야? 뭐야? 뭐야? 뭐? 여기서 내가 아까 사기 템 얻은 거야 뱅뱅아 숨지 말고 나와! 남자랑 같이 싸워! 좋은 거 나왔어! 그거 껴! 껴! 껴야돼! 뱅뱅이 끝났어! 그창있잖 창! 창 어, 들어봐! 창으로 맞추면 진짜 그거 데미지 대박! 뱅뱅이 끝났어! 뭐야 저거? 어! 아, 아, 뭐, 뭐, 뭐야! 아, 어따 쏴! 아꼈어! 아꼈어! 바보 같은데 그냥? 이게 뭔지 알아? 미호야? 야! 야호! <웃음> 아, 그야 <웃음> 혼자 떨어져 죽냐? 아, 뭐야? 아, 아, 아니, 좋은 거 얻었는데. <웃음> 아, 좋은 거얻어 아, 좋은 거얻구구만 내가, 내가 바위가 돼서 날라가는 건줄 몰랐지. <웃음> 아, 네가 날라가는 거였어? 어, 내가 날라가는 거였어. <웃음> <웃음> 웃기네. 자, 어쨌든 이렇게 1등은 미호. 와. 그리고, 나 처음이야! 그리고 꼴등은 쥐 늑대 G 왜 나만 괴롭혀? 너는 실패작이야 늑대약 초원의 이야쥐 늑대한테 벌칙을 내리러 가볼까? 고. 고 고고 좋아요 자 늑대야 너는 고고. 꼴등이니까 실패작이야 고고. 너는 고고. 실패작 아나 꼴대기 다실패작이야 <웃음> 숨쉬기가 힘들어서 아파 아프다고 나는 실패작이래 필요없는 아이래 <웃음> <웃음> 아, 늑대야 너, 너는 너무 벌칙이 약하다 한번더해 너는 아주 그냥 너는 쓸모없는 아이야 넌실패작이라고 으으으, <웃음> 음식이가 힘들어. 아파, 아프다고. 어, 제발, 그만, 그만. 나는 실패작. 내가 나이를. 트로트냐고? <웃음> 트로트야, 무슨. <웃음> 이게, <웃음> 이런 노래였어? <웃음> 아, 웃겨. 왜 자, 신나는 자, 건데? 자, 어쨌든 이렇게 늑대한테 실패작 벌칙을 드렸구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<끼리> <끼리> 안녕